사람들이 알면 또 쉽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아무튼 난 통보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이유가 이혼이 굉장히 어려워요. 알아보셨나요? 네. <웃음> <웃음> <웃음> 네. 아, 정말 아, <웃음> 아, <존나> 예의 없네. <웃음> 진짜? 저 뺄까, 진짜. 아.. 싸우면 내가 지니까 뭐 어떻게 접힐 수가 없고 씨. 한 놈만 치워도 돼? 네 아, 대신 넌나 치면 뭐, 안 따로 연락 이릴게 이거 붙지 맛있어 이거 아, 아, 맛있어 니다 아, 아, 맛있어 유진 씨 뭐, 오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데요? 당신이 자리에 빠서 아, 담았어? 아니 뭐 어, 오늘 어, 목이 렸다 아! 그럼 나 아, 그냥 르들불 르들불 여기 거 났어 아 다쳤어요 아 진짜요? 왜왜나 다쳤다는데요? 나는 안 다쳤는데 <웃음> 아니 어제 칼로 박스 뜯다가 이렇 했어. 아이고. 아이고. 같이 다칠 때 다칠 때좀 외롭지 않아요? 저는 어, 다칠 때좀 외로워요. 음, 다치고 혼자 있을 때. 어, 어. 빌드업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구에게 꺼내려 가는 거구나. 어, 어림도 없지. 와, 대박이다, 너. 1차 방어. 아니 나 이거 배달할 때나 요즘 고민이야. 네, 혼자 살잖아. 네, 네. 이거 혼자 아, 살다. 어 잠깐만! 이거야 이거, 이거 얘기하면서 뭐동거 얘기, 뭐 혼자 살지 뭐 이거 얘기하려 했죠? 에 아니, 아니? 난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다고. 아니고. 룸메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면 이거 좀 시켜봐요. 담아봐, 담아봐. 담아봐요. 맞아 근데 혼자 살면은 배달 시킬 때 진짜 졸라 애매 맞아, 맞아. 저 아, 맞아, 그래서 그냥 이인분 시켜버리고 내일까지 먹어요 저는. 아 진짜? 그래 이럴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는데요? 어림도 없지. 난 솔직히 있어.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 많이 했다? 내 친구가 같은 건물에 살았으면 아, 아 맞아 그래? 어, 거기까지 오케 그런데 친구가 남자 친구면 어떨까? 나는 생각도 힘나어 같은 건물까지는 괜찮을 음, 것 같아. 아, 같이 사는 거는 좀 별로고. 나만의 이제 시간이 좀아 필요해. 각 너무. 방을 살 수도 있잖아. 아, 툴룸 툴룸 툴룸. 툴룸 스리룸 해가지고 음. 따로 살고. 그래서 방송하는 것도 제약 안 받고 하, 해도 되고. 친구랑? 남자 친구. 음, 동거 동거. 아, 지금 동거 얘기를 해보자는 거구나. 네네. 음. 지금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기분 <웃음> 좋죠. <좀 좀. 웃음> <웃음> <웃음> 저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혼전 동거! 찬성 반대! 음... 그래서 모셨습니다. 음... 아 이미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혼전 동거! 여기 있는 분들은 저한테 진짜 항상 물어보는 건데 저늘 음. 똑같이 답합니다. 혼전 동거! 무조건 찬성! 오 무조건 해봐야겠다. 저도 된다. 무조건 찬성! 저도 무조건 찬성! 무조건 정찬성! 찬성. 아, 전, 저도, 저도요! 나도 줘! 너도 찬성이야? 응, 결혼하기 전에는 해봐야지 응. 그러니까 어, 이두 어, 그냥 이두 분은요? 안, 안, 안 돼! 그냥 안 됐다는 하 거지 우리가 된다 해서 아니야 절 그냥 안돼난 전부 다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도? 어 근데 결혼하지 결혼 을 않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로 양가에 다합의하고 결혼 날 잡고 나서 동거를 한 1년 정도 하고 그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아. 아, 일년 아, 그 됐어. 나는 그런 것까지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랑 어, 좀 미래를 같이 봐도 괜찮겠다. 어, 그럼 뭐, 동거... 음, 먼저 해볼까? 안 돼, 안 돼라고 했는데, 돼. 이 사람이 같이 살아보니까 별론 거야. 아... 바로 빠이. 아,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되는 거지. 아, 아, 아 그럼 만약에... 안, 잔향이... 안, 안, 안 돼, 진짜 안 돼. 아, 안 어, 자이로리세요. 나도 돈거안 돼. 어, 왜죠? 왜안 돼? 할 수도 있지. 동거해보셨어요? <웃음> 동거해보셨어요? 자, 동거해야 안 되냐? 아, 어우 씨. 왜안 되냐? 아, 또 뭐가 오, 생물학적으로 뭐 있어? 그러니까. <웃음> 아니죠? 결혼하면 있어? 어차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응. 혼자 제 시간 많은 게지 않을까? 그리고 응. 제가 뭐전때 응. 전 여자친구가 응. 한몇 개월 동안 응.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응. 그냥 어르지 이렇게 한 친구 두명사었거든요 응. 그때 같이 와가지고 같이 살자 했는데 쉽지가 않던데? 응. 응. 집에 응. 가기 싫었던데? 응. 응. <웃음> 네. 개인 시간이 없어서? 저때 진짜 마태가 원 이렇게까지 회사에 오래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어... 정도로 오래 있었어. 아 진짜. 어, 근데. 어, 어. 어. 이것 때문에 더 동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지가기 싫어지는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음. 그런 거를 이제 잘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동거잖아 근 그냥 네. 찬성도 네. 아니야? 찬성이에요 <웃음> 왜 찬성인데 반대야. 어저 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찬성인데 반대입니다. 자 설명할게요. 결혼을 하고 난다음에 인생은 제 2인생이다. 의 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동거를 한다고 하면은 유사 결혼이라고 결혼, 생각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거가 결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동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혼을 계속 미루는 거나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잘살것 같아 라는 마음을 더 증폭시켜 줄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들을 동거에서 다 느껴볼 필요가 없다. 저는 이 입장이 달라요. 네. 동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괜찮아. 그럼 분명히 유사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이 사람의 진짜 보호자가 되고 싶고, 아, 함께 책임진 감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전 동거 아주 찬성이고요. 요즘은 좀사회가좀 바뀌어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또 동거에 대한 이미지가 좀 그렇긴 하지만, 바뀌어? 아,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풀어지지 않았나. 옛날엔 진짜 안 됐잖아요. 옛날엔 저보너 어, 정말 동거라는 말도 막 못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친구들 사이에서 말할 수는 있잖아, 이제. 이혼전통거가 가능한 그 베이스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아 그래요? 그 내가 여자친구랑 동거를 하는 거를 아, 다른 사람이 몰라야 돼. 이 찬성하는 거에 그거는. 뒷동거? 그 뒷동거를 뒷동거 해요. 뒷동거는 괜찮다. 뒷도산? 동거를 하면은 얘네는 결혼할 사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면 헤어질 것도 못 헤어지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또 어른들이 알면 또 쉽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암치나동통한다고 어, 지지 박았다 면서 듣고 그래서 저는 아, 이게아다 안 해야 된다? 아니고안 하는 게 낫다? 음, 안 하는 게 나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데 진짜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어. 그러면은 하루만 보내봐도 솔직히 좀 알지 않아요? 연애를 하면서도 음, 서로 좀. 솔직하게 오픈을 음. 하면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동거를 목적을 두고 한다기보다는 음. 자연스럽게! 어 연애를 하는데 너무 좋아! 음. 집 가기가 싫어! 막집막한 시간이야! 그런데 그냥 같이 살고 싶다 해서 그냥 같이 살면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면 음. 그게 더 좋지 않나? 음. 그럼 또잘 맞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되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모든 동거하다가 헤어졌어. 음. 그럼 다음 남자로 또 동거를 할 거야? 어차피. 아니 아니 아니야! 모든. 먼저 다 동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볼래? 하면은 뭐이 사람이랑 뭐상도잘 맞고 뭐 일하는 것도 뭐안 겹칠 것 같고 뭐, 생활패턴도 맞으면은 오케이를 하겠죠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안 하겠지 다음 사람은? 그또사람이그 사람 보고 하겠지 나도 궁금한 거 있어요 동거를 하면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언니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제 생기는 동전인데 그럴려고 더 좋은 집을 가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것같아요 아아 잡하게 공간이 있네 전이랑 음. 음. 그 원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투룸? 그리고 지금 쓰리룸까지 온 건데 거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내 공간이 없으니까. 에이. 에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늦게 나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왜 혼자 있고 싶냐. 그러면 에이. 집에 와서 따로 이제 그 할걸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계속 반복이 돼. 그 가장 동거를 안한 사람들이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하면서 동거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음, 아 맞아요. 맞아. 그거에 목적이 있으면 갑자기 삐끗하는 어. 뭔가 순간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써울 수밖에 없어. 음. 그럼 결혼... 동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그러면 결혼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맞아, 안, 안 보고 좋아하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좋다고 동거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음. 지금 상황이나 우경이 되면은 그때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 거지. 목적을 이제 아 우리는 결혼해야 될 음. 사이니까 얘 어떤지 보고 동거해야겠다 음. 이러면 당연히 실망하는 부분 음. 생기고 또 반대로 속이는 부분이 생길 수도 음. 있지. 괜히 요리하는 거다 해주고 어. 설거지 다 해주고 이러는데 음. 결혼해서 설거지 음. 음. 안 하고. 그래. 이래서 아. 동거만 할 거야? 이래서 음. 나랑 결혼 안 해? 그렇게 결혼. 목적을 가지고 동거하면안 좋고 <웃음> 진짜 뭐, 그 목적 가진다고 그런 사람이 있 음. 근데 연애는 좀 숨기면서 할수 있잖아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실제로 숨길 수 있다고 봐요 동거를 음. 해도 1년 동안은 저는 진짜 잘 숨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음. 생각해요 음. 제가 실제로 있으면서 내가 일하고 이제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 일을 하면 실제로 집에서 만나고 같이 자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은 거진하는 거 9시간 10시간만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자는 게 거진 거 뭐. 시간이 여 시간이라고 하면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음. 그럼 당연히 주말 포함해서 내가 그냥 예쁜 모습만 보여주면 되겠더라고 음. 그러면 1년 동안은 그게 그렇게 힘이 들진 않아. 하지만 음. 음. 꾸며진 모습을 볼수 있어. 그래서 목적이 있는 동거 생활은 아니다. 딱그 음. 생각이에요. 그럼 24시간 동안 서로가 계속 서로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음. 맞아 맞아. 그래도 음. 결혼이라는 게 배우자와 이제 함께 진짜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돼서. 같은 게쭉 걷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신혼생활이라는 게전 너무 해보고 싶어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신혼생활의 기분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고 싶지 않아. 음... 어, 그래서 아, 동거를 음... 나는 첫 번째로 뺏기고 음... 싶지 않다. 아. 음... 어. <웃음> 근데 전 동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이유가 음. 이혼이 굉장히 어려워요. 음. 어렵죠, 어? 어렵죠. 어? 알아보셨나요? <웃음> 알아보셨거알수 <어떻게? 알아보자. 웃음> 있죠? 알아, 알아보셨나요? 아, 뭐, 들은 건 이긴다. 저희가 보잖아. 보잖아. 어릴 때부터 그 사랑과 전쟁을 보면서 막배태게 있지 않습니까? <웃음> 그죠, 그죠. 4주인데.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에이. 아니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4주가 걸려요. 근거를 <웃음>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될 건데 에이. 그 과정에서 이혼. 까지 가는 과정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맞아 맞아 저는 이제 동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주위에 동거를 했다가 결혼을 한 커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지방사람이잖아요 애들이 동거를 했던 이유가 대부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결국은 둘다 자취를 하는 친구들인데 결혼을 하기 전에 돈 따로 나갈까면 그냥 합쳐서 같이 살다가 아, 일년하게결혼 음. 하자 이랬던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음. 근데 그렇게 같이 살았던 친구들은 지금까지 다잘 살고 있어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는 거라면 전 괜찮다고 음. 생각하고, 캐미 음. 언니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왜냐면, 정훈이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있고, 네. 굳이 본집이 있는데, 사실 동거를 갇 이유가 어. 없어요. 아, 그쵸, 그쵸. 이 생각이 근데, 제가 딱 지금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뭔가 그게 합당하게 되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스무 살 초반에 썬이랑 이제 동거를 하고, 스무 살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까지, 저는 제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던 이유가,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재고 따지기 시작하는 그 기준이 생기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면 여자 나이로 한28 이상이 되면은 계속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기 시작해요. 남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생겨버리면 나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날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결혼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주주가 생각했었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나는 그 기준이 생기기 전에 이제 두 분이 잘 맞아서 이제 사귀는 게 아닐까. 아.. 좋은 말이다.. <웃음> 아, 짬에서 나온 바이브다! 역시 뛰원자 너가 누나다! 근데 결혼을 위해 동거를 하면은 저는 3년을 권하거든요? 3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이다! 아. 아, 1년은 연기고 2년은 진짜 난본 모습을 서로 보여주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결혼을 할 거면 내 인생에서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한 번만 하려면 나는 3년은 봐야 된다! 전 음. 동거를 5년 하고 그런 거라 음. 아,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아, 말씀이신요 그 제껍 유진 동거컨 콘텐츠! 아. 이게 이럴 거면 우리 래플 어? 멤버들 다 같이 동거래요. 할래? 야,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없는데 동거를 둘이 해가지고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까? 아, 얘랑 그래,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수 있어. 아,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유진이랑은. 근데 아니, 내 말부터 들어봐. 어. 저는 집에 일주일에 하루부터 있어요. 그러나 일단 정군이랑 붙어있어서 얘기할 날이 없어. 무슨 소리야? 난집 집집 밖들 다 나가 난 매일 나가 나 뭐야?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싹틀 일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나. 너 요즘 집돌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셨을 텐데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리플 동거를 추진해봅시다 응, 좋습니다 진짜 할 거예요? 아니 다 같이 하면 어다 같이 하면 진짜 나해어나해나해 아니 근데 여기서 또 참녀가좀 손질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한명 누구? 누진 잡고 부현영둥 면주 아니 왜, 왜, 왜 너는 안왜안 둘은 거기서 첫퇴근해 왜, 왜, 거기서 첫퇴근해왜 둘은 안 해? 우리는 리플레이 찍어야 <웃음> 둘이 다 같이 추진 추진 진짜 할까? 응. 거기서 시트콤막 찍고 그러면은 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저희가 일대일 대화를 통해가지고 추진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진짜 <웃음> 공장이겠다 <웃음> 그냥 4월에다 그냥 4월? 5월저 <웃음> 너무 좋다 나, 나 너무 좋다. 때 가정의 달 아, 캐리어 딱고 사정의 달이요? 가정의 달이요 <웃음>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혼전 동거에서 리플 동거로 어. 이렇게 얘기가 발전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리플 동거를 응원하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멤버십 많이 <웃음> 해주세요 이래서 동거가 재밌는 거다 그래 동거 좋네 동거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어?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끼린 해라 뭐 할수 있으면 해봐라 어. 할수 있으면 해봐라 그전에 할 사람이 있냐? 음 <웃음> 없다. 어? 난 어, 난 어, 없다 난 없다 난 없다 다 없다 어. 다 없다 자그 트리 뭐 찍을까요? 오케이 트리 찍을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